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표로 여러분을 만나 뵈러 왔어요 어떤거냐면은 이겁니다 아니 신성조 CPU 가성비 비교해보니까 어, 12세대는 D5 그러니까 램 가격이 훨씬 많 차이나는 D5로 했는데다가 보드랑 쿨러 가격은 전혀 고르지 않은 가성비 비교 아니냐 CPU 순수 비용만으로 그러니까 신성조 비교는 잘못된거 아니야? 저거 추천대로 사, 사도 돼? 아니면 신성조가 잔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다 고래해서 여러분한테 추천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통 가성비 순위랑 다르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CPU 메인보드 쿨러 그러니까 이 CPU를 받쳐줄 수 있는 충분한 메인보드 성능이 전혀, 전혀 저하가 없는 거기에다가 이 CPU 온도를 충분히 받쳐줘서 마찬가지로 성능 저하가 없는 쿨러 조합 이 세가지 가격을 합쳐서 가성비를 한번 매겨볼게요 거기다가 12세대는 메모리 가격을 뭐 9세대 애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D4 메모리 꼬였을 때 성능 기준으로 매겼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게 이 표입니다 하나 뜯어볼까요? 3080 그래픽카드 썼을 때 게임이 100분율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3080 성능이 100%인데 12900K 넣으면 130% 나오는 건가요? 어 그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만육6 0 0 노멀을 100% 성능정도로 잡고 이렇게 계산을 했던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i5가 100%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위에들은 저 i5 꽂았을때보다 3080 쓰면은 음, 똑같은 3080쭉 쓰면은 30% 성능이 더 나온다 아니면 뭐 28% 더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때린겁니다 이 밑에 놈들은 반대가 되겠죠 i5 썼을때보다 5% 성능이 떨어진다 혹은 20% 성능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거고요 그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시네벤치 기준으로 어, 점수를 매긴 거고 시, 시네벤치 기준 마찬가지로 싱글 성능 점수를 매긴 겁니다 성준님 멀티 성능은 뭐 영상 편집 음악 편집 어, 말 그대로 멀티적인 성능을 요구할 때이 성능이 좋으면 좋, 좋다는 거 저도 알겠는데 싱글은 그럼 이거 왜 나왔나요 싱글은 뭐 주식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일 프로그램 중에서 코를 적게 쓰는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캐드캠 같은 거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부팅 속도 빨라지고, 아니면 인터넷 창속도 뜨는 건 빨라지고 그런 게 전부 다이 싱글 성능이 영향을 끼칩니다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 앞에 거는 이제 멀티 뭐 성능을 다 쓰는 프로그램에 한해서지만 이 싱글 성능은 모든 영역에서 빠릿빠릿해지기 때문에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항목을 성능으로 잡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PU 가격 A, 메인보드 가격 B, 쿨러 가격 C를 합계 금액으로 만들어서 1% 성능을 내기 위한 가성비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낮으면 날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항목에 대한 가성비를 비교하고 이걸 합계를 냅니다. 합계 내고 거기서 종합 등수를 낸 거예요. 쉽게 말해 메인보드 CPU 쿨러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이순수성능 한번 비교해보고 이 총합성능이 가장 좋은 거 등수대로 매겼다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등수입니다. 여러분이 통째로 컴퓨터하는데 만들 때 기준으로요. 정말 도움되겠죠. 그리고 신성조가 왜 지금까지 이런 추천을 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좀 궁금할 거야. 성조이 메인보드는 무슨 수준, 그 기준으로 했어? 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실 테스트 했을 때 성능자가 전혀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실점에서 좀 추천할 만한 메인보드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2 9 9 0 0 0짜리는 Z690 P 프라임 D4 보더 보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950X는 EDC가 210정도 풀리는 그 B50 게이밍 임 엣지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205일 수도 있고 210일 수도 있고 215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능은 거의 저하 없이 풀로 뽑아줄 수 있는 거요. 이거보다 낮은 박격포 같은 거 하면 은 걔가 EDC가 좀 낮아서 성능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세대나 10세대는 토마크 Z590 기준입니다. 물론 뭐 중고시장 가면 은 15만원의 아펙스 업을 수 있는 거 저도 아는데 일단 새거 가격 기준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5800이나 5600같은 경우는 B450보드 그중에서 박효포 정도면 성능자가 없기 때문에 박효포 기준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테스트를 다 거쳐, 거치고 쳐거 성능자가 없는 최저 마지노선에서 그나마 조금 추천할 만한 제품 수준으로 잡아뒀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 1등 1등 1등 1등 성음님 1등이 i3-10100F 인데요 그럼 볼 필요 없이 얘가 압도적인 1인 것 같은데요 총합 가격도 개, 제일 싸고 야 이거 16만원 밖에 안해 당연히 당연하게 16만원 밖에 안한게 기본클러 써도 성능 제하가 없고 메인보드는 H50 중에서 제일 싼거 7만원짜리 넣어도 문제가 없고 거기다가 에 CPU는 9만 5천원 밖에 안하니까 합계 금액이 16만 6천원 밖에 안돼요 아, 참고로 원래 제일 싼 보드는 바이오스타보드인데 그건 제외로 할게요 그러다보니 얘가 압도적으로 가성비 좋을 수 밖에 없어 위에들 막 100만원 90만원, 80만원, 60만원 할때 얘는 1 6만원이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를 하는게 있습니다 뭘 실수를 하냐고? 게이밍 그래픽카드 가격을 한번 계산해봅시다 3080현시점가격이 얼마입니까? 다나와 최저가 기준은 200만원이고 좀싼뭘 찾아가면 180에서 190정도 합니다 맞죠? 이 정도 성능이야? 3070은 얼마예요 3070은 다나와 최저가 기준은 130정도 하고 맞죠? 거기에다가 음 좀싼물 찾아가면 1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대략적으로 70만원 가까이 나는 겁니다. 70만원인데 3080 3070의 성능차가 20% 정도밖에 안나요. 20% 그럼 20%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70만원 손해본거야. 근데 잘봐 지금 1 2 9 0 0 k 랑그1 1 0 0 f 랑 비교하면 성능차이가 얼마나 니까 50%나죠. 답도 없는 성능차이죠. 엄청나게 많이 나는거죠. 아, 이거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러면 은 내가 지금 나이징 5600X 기준에 할게요. 5600X는 총합 가격이 46만원이에요. 약 30만원도 더, 더 비싸죠. 맞죠? 30만원도 더 비싼데, 얘랑 얘랑 성차 얼마입니까? 37%쯤 나죠. 이거를 100% 잡으면 40% 넘게 나는 거고, 40% 한 5%, 6% 일이나겠죠 위에 걸 100% 잡으면 은뭐 대략적으로 30% 조금 조금 더 차이 나겠죠. 한 고정 차이 나는데 일단 여기 적혀있는 기준으로는 대략 40%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걸 어떤 기준으로 보든 30% 차이가 난다는 건데 내가 지금 상고8원 갖는 이유가 20% 성능 올리기 위해서 갖는 거잖아. 어, 70만원 더 투자해서 근데 10%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성능이 마이너스 30%가 됐어. 그럼 결국은 상고8원 가봤자 마이너스 10%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옛날에 내가 실험한 영상이 있을까한 보시면 될 겁니다. 5600썼을 5600 플러스 3070이랑 그리고 10400 플러스 3080이랑 어느게 더게임 프레임 높은지 참고로 5600에 3070조합이 게이밍 프레임이 대부분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주 고사인 게임 몇개 빼곤요 예, 결국은 7 0만 투자한게 cpu에서 cpu하고 보드하고 쿨러값에서 3 0만 아꼈다 해도 이게 더 손해를 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픽카드 좋은거 쓰면 좋은거 쓸수록 CPU에서 돈 아끼는 거는 뻘짓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CPU에서 30만원, CPU 메인보드 쿨러에서 30만원 아꼈지만, 그래픽카드 성능이 7 0만치 이상 저하가 왔다. 나는 3080 샀지만, 3060ti 성능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뭐, 100만원치 손해볼 수도 있는 거야. 아까처럼, 3 40% 성능 저하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여러분이 30, 60ti 이상급 글칼 쓴다고 치면은 최저 마지, 마지노선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돈을 30만원 더 쓰더라도 5600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가성비 등수가 매겨지긴 했지만 무시하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솔직히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은 그나마 만배에프가 싼 거지. 나머지 애들은 따지고 보면 5600하고 이거 만사백, 만천사백, 만육백 이런 i5하고는 가성비 차이가 오히려 더 비싼 놈도 있고 뭐 많이 차이나봤자 10만원 조금 넘게 차이나요. 맞죠? 그나마 얘가 30만원이나 차이나는 거야. 근데 얘는 너무 성능이 바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이라도 컴퓨터 좀 괜찮은 세팅을 해서 쓰겠다. 그 카드 조금이라도 좋은 거 써서 어 재밌는 게이밍 머신으 만들고 싶다 하면은 5600X부터 시작인 거예요. 밑에 거는 가성비를 굳이 매길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성능저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그럼 한번 보죠. 합리적으로. 없는게 가성비 제일 좋은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멀티순위 5등, 싱글순위 3위 게이밍순위 4위를 차지한 5600X가 사실상 요 밑에 라인업을 빼면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시다피3080 썼을때 12900K 디4 썼는거랑 비교해서한 10%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고 맞죠? 비용적으로는 절반 이하예요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다가 뭐 멀티 성능은 절반도 채 안되지만 싱글 성능은 뭐한 30% 쳐져? 30%? 1 0 0분율로따질을때 얘가 100%면 얘가 130%? 고정도 차이니까 어... 돈을 생각하면은 감안할 수 있는 성능 차이인거예요 이해가시죠? 돈이 절반도 안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좀 떨어지고 특히 게이밍은 진짜 얼마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모르걸감했을때 최고의 게이밍 CPU라고 치이는거는 5600X가 된다는거예요 쿨러도 싸고 보드도 싸고 CPU도 싸니까요. 여러분 이 33만원 CPU가 안 싸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어서 보면은 확실히 싼거 맞습니다. 맞죠? 그럼 그다음 뭘까요? 일단 10세대나 11세대는 찾아보지 마세요. 가슴개 폭망이에요. 이 등수 보면 9등, 10등, 종합등수가 9등, 10등, 13등, 14등, 11등이에요. 맞죠? 답도 없죠? 그 다음은 12세대 i5 12600K입니다. 이게 디폴를받더라도 이제 디퍼받으면 게임에서는 5600한테 조금 쳐져요 조금 쳐지는데 뭐램모브하면은 이겨요 레모버하면 이기고 서로 레모버했을땐 이기고 레모버 안하면 살짝 져요 근데 멀티 성능이 꽤 많이 큰 폭으로 좋죠 50% 가까이 좋죠 싱글 성능도 20% 좋습니다 고런걸 생각했을때는 총 게이밍 멀티순위 뭐 이런것도 나쁘지않고 뭐 게이밍 멀티순위가 대충 5등 싱글 순위도 6등 멀티 그냥 순수 멀티 순위는 3등 이런 식으로 총합 등수가 여기에서는 2등이 됩니다. 진짜 뭐 가격차이 5 6 0 0하비교하면 그래도 꽤 차이가 큰데요라고 하, 하실지 모르는데 아니네. 5600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거든요. 순위형 학계 보면 4000원 4 0 4 원, 4072원이죠.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돈을 더준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인거야. 학계 금액이 15만원 더 비싸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더준 만큼 성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빨간색으로 칠해야 될것 같아. 이것도 정말 내가 색깔을 바꿔야 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현 시점에서 사도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다음은 5800X가 돼요. 5800X가 멀티 순위 4등, 싱글 순위 7등, 게임 순위 7등이에요. 그 총... 순위는 7등입니다. 요밑에도쭉 빼고 나면은 여기서는 3등이 되겠죠. 맞죠? 근데 이 5800X는 성조님 그래도 이거 보드를 너무 구린 거 넣은 거 아니에요? B4, 5바퀴폰 넣었잖아요. B4, 어, 5바퀴폰에도성조가 없으니까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장성이나 기타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저는 5공쓸래 하고 5 쓰는 분이 많아요. 5 8 0 0 x 좀 되면 근데 사실상 5공 가도 총 등수 여기에서 3등인 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요거두개안 산다. 혹은 요거 두개 사는 돈보다 약간 더 투자해서 사고 싶다 했을 때 5800X 가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11600K랑 너무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추천 목록에 놓기는 좀 애매하죠 오버 안 했을 때 게임 성능 살짝 앞서고 멀티 성능은 살짝 처지고 싱글 성능은 조금 안 처지고 이런 거라서 12600K에 하위 호환에 가까운 돈을 더 주고 쓰기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니왜 추천 목록에 색칠해놨는데 어, 강점이 하나 있죠. 얘는 윈도우 10 쓰든 1 1 쓰든 딱히 버그가 없어. 나온지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는 윈도우 11 쓰기 싫어요. 지금 인텔 혹시 12세대 약간 좀 찝찝한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잖아. 보드 가기도 힘들고. 그럼 5800X를 12600K 가는 느낌으로 사도 되기 때문에 일단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그 위에 이거 뭐 i9 사면은 이거는 호구도 있는 호구가 없어. 보시면은 12600K 하이호환이거든 게임 성능 발리고 멀티 성능 발리고 싱글 성능 발리고 이기는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총 비용은 보드를 아무리 15만원 16만원 정도 싸게 사더라도 쿨러는 비싼 거 써야 되고 성능자가 없으려면 합계 금액 봤을 때는 12600K보다 무려 30만원 정도 더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사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 보드 사서 사고 싶어요 성전님 아펙스 15만원이면 사는데요 그 아펙스 15만원 사봤자 아무 싸게 쓸모가 없다니까 어? 성차가 너무 많이 나. 그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성준님, 5,900은 어때요? 5,900은 내 생각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5,900이, 그, 가성비로 보면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100만원 들어가는데, 일단 게임의 성능은, 그, 디포 썼는 12,600보다는 좋아. 확실히. 좋은데, 멀티 성능은 좀더 좋고, 싱글 성능은 좀 처지거든? 그래서 얘는 따지고 보면은, i5 따위가 비빌 수 있는 건 아니야. 비빌 수 있는 건 아닌데, 스그머니 위에 보니까, 1 1 7 0 0 k 가 있죠. 12700K 디포 써도, 이 5900하고 게임 성능 비슷해요. 레모브 하면은, 참고로 12700K가 이깁니다. 5900도 같이 레모브 했다고 쳐도. 왜냐면 얘는 4000까지 올라가고, 얘는 3,800 정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티 성능이 또 이제 12700이 좀더 높죠. 근데 싱글 성능도 그렇고요. 따지고 보면은, 아까 12600과 5800의 느낌이, 5900과 12700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차이나냐면 은이 5800하고 12600K는 사는 비용이 거의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좀뭐 지금 윈도우 11안 쓰고 윈10 쓰고 뭐 저는 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5800을 추천할 수 있지만 나는 윈도우 10쓸 건데요. 그래서 5900 갈래요 하는 거는 이거 비용이 10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이 10만원이면 할수 있는 게 많아. 램 용량은 두배로 올리든지 SS 용량은 2배로 올리거나 고급보드 쓰거나 아니, 케이스 좋은 거 쓰든지, 뭐, 다양한 걸쓸수 있다고. 차라리, 윈십 가서, 이, 12700K의 게임밍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윈십 가는 게 유리하다고 봐, 이거는. 10만원 차이면. 그래서 5900부터는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종합 비용을 봤을 때. 맞죠? 하지만, 12700K는 꾸준히 추천하고 있는 이유고. 성전이 그러면, 이제, 매니에는 최상위 12900이나, 5950X는 어때요? 얘네들은 일단 원래 가성비는 하늘 날아간 애들이야. 뭐 게임의 성능은 둘이 뭐 디퍼 썼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오버 안 하면. 멀티 성능도 비슷해. 싱글 성능은 12900이 이겨. 그러면은 비용적으로 12900이 또 10만원 정도 싸니까 12900 가는 게 맞겠지. 맞아요. 맞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음 얘네들 있잖아요. 지금 종합순위 보면 개판이죠. 왜 개판이냐면, 기본적으로 최상위 제품은 싸지가 않아요. 부담이 커. 쿨러 쪽에 부담도 있고, 뭐, 보드는 이제 밑에 거랑 거의 똑같은 거쓰다 쳐도, 보시다이피 CPU 가격 자체도 워낙 비싸고. 그다 보니, 그냥 막, 특별한 경우 아니상, 제가 컴퓨터로 돈을 벌어서 그 수익을 삼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이제 프로페셔널한 용도로 쓰는 거. 그런 거 아니상은, 가성비면을좀 생각하면 12700K에서 멈추는 게 맞아요. 여기서 멈춰도 사실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맞죠? 게임의 성능, 조금 뭐, 12900K가 좋은데, 이건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이고, 5%도 안 되니까요. 3, 4% 차이나요. 멀티 성능, 당연히 12900이 좋을 텐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퍼센테이지는 로 20%가 차안 돼. 약간 느린 거 감사하고 쓸수 있단 말이야. 싱글 성능도 이거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이야. 그다 러 보니, 비용적으로는 훨씬 싼, 비용적으로는 뭐, 30만원 이상 싸잖아. 이 글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요게, 여기 정도에서 멈추는 게, 일반적 유지에서는 가장, 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1월달 CPU 가상 비교표에 추천 목록 보면 5600, 12600, 그리고 1270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5800도 색칠을 안 해놨었지. 어떤 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성조는 뭐 보드 가격이라든지 쿨러 가격은 고려 안 한다. 아니에요. 고려 다 했어요. 고려 다 하고 실질적으로 머릿속은 계산 끝내고 표에 표기가 안 했을 뿐이지 추천하는 거는 다그 고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영상을 편만 보면 안돼 내가 그 분명히 CPU가슴 비교표에 입으로 떠들었어요 보드가격 얼마고 쿨러 얼마고 이렇게 사람이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제 영상을 보실 때는 꼭편만 보지 마시고 설명도 같이 틀어주시면 아 성전은 확실하게 이런 것까지 다 고래서 나한테 추천해주는구나 그래서 볼만한 방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제가 이런 가성비 비교표 올려줬을 때 그런 거다 고려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실제 구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보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